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 2시고요. 오늘 승우 형의 일일 매니저가 될 예정입니다. 저거 내 가방? 가방 안에 있어. 아, 네. 어, 뭐야? 선배님, 뭐야, 왜, 강성식이 뭐야? 어, 강성식이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뭐야? 다 저, 또! 승우님 안녕하십니까? 어, 어, 너 뭔데?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야, 너 뭔데? 어, 저 새로 들어온 매니저입니다, 소원님. 아, 거짓말 치지 말고. 뭔데? <웃음> 진짜. 아, 왜 왔어? 어, 뭐야? 저 오늘 일일 매니저로 왔습니다. 불편하다 하면은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에요. 아니, 하고 아니야. 있었어요. 형, 형 아니, 벌써 형이라해요 아, 아니요, 성현님. 아수성님 눈치 채을줄 알았는데? 어떻게, 난 몰랐는데. 나는 그냥 뭐, 나중에 촬영하다가 오겠지 싶었지. 뭐, 그 뭐, 올해들은 오겠지. 그러니까 뭐. 아, 근데 이렇게까지 올줄 몰랐는데? 오늘 1일 매니저예요 오? 출, 출발하면 될까요 선배님? 어 네네 <웃음> <웃음> 아 갔다가 선배야? 예, 네, 선배님 <웃음> 자, 자고 싶으면 진짜 자도 돼요 아 자고 싶으면 나 자도 된다고? 네 진짜로 아니요 막 그렇게 또 잠은 오질 않아서 어, 아직 선배가. 내가 어. 원래 지금 잘 시간도 아니기도 하고 네. 아뭐막 말을 해야 될거 같아 약간 이런 것도 없어도 그래도 이 장면이 제일 희귀템일 것 같은걸? <웃음> 너무, 와, 이거 신선하다, 이거. 잘했다, 야. 그쵸. 똑똑하다. 네, 제가 생각했어요. 음. 아, 허리야. 쉬운 일 아닙니다. 아유, 허리야. 파이팅 <웃음> 시선을 찍으면 아 승우의 시선을 네. 찍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또 잘합니다 이럴 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머리 안 들어와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지금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수님 그, 요거, 영상팀에서, 어, 네. 그, 제이가 들어왔는데, 네. 그, 어, 순정들이 이동할게요. 네, 이동하실게요. 네. <웃음> 준영아, 27mm. 27일이... 매니저 선배님들의 손에 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물가 들어갑니다. 선배님 혹시 뭘 드릴까요? 네. 네. 도우사랑할요 어, 네, 아, 예, 예. <웃음> 네. <웃음> 네. 네. 습니다물안 필요하세요? 나 벌써 물렸어요. 아. 어, 이런 이런 얘기가 아, 되. 네, 저바해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핸드폰을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 끝 하겠습니다. 물 드실래요? 갔다 왔는 그랬다며. 좀 자도 되려고. <웃음> 저, 저... <웃음> 야, 너왜 와가지고 고생저 자도 요 아, 미안. 어디 가, 근데 어디 가. 그래, 저 자도 요 <웃음> 물은 또 <왜> 이렇게 따뜻한 <웃음> 거야? <웃음> 계속 들고 있었거든, 나. 코너아 A의 구간입니다. 하늘, 하 네, 감사했습니다감사 어... 고정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다감다 감사합니다. 감다다다 수프트 수프트 같아. 우리 스무님을 위한 힘내라는 저의 커피차 서포트입니다. 야승 씨가 너왜 그래 갑자기? 아니 너왜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아 부끄러운데? 오 보정 잘 됐네. <웃음> 아아 네. 아, 아, 빨리 했는데? 앨범 내야겠다 네. 아 빨리 승우 형한테 말해 네. <웃음>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강미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매니저님 그 네. 승식이 형한테 고맙다고 아, 또 전해줘요 아잘 먹겠습니다 승식 씨 하나 둘셋아 힘나겠다 진짜 맞 승훈님! 승훈님! 팀 매니저는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여요? 찜 아, 닥터도 음. 오늘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요, 벌써? 오늘 퇴근해보도록 이제 불량 보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네 그럴리가요. <웃음> 네, 오늘 1일 매니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도요. 마음이... 조금 빠르게 <웃음> 퇴근을 하게 됐지만 <웃음>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는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아주 음. 좋았습니다. 네. 재밌는 추억 만들었나요? 그놓고 이제 그냥 간다고 점을 <웃음> 찍어볼래? 갈게요. 마침표. 두 <웃음> 분님 오늘 뭐 해야 아, 들어가세요. 오늘 괜찮았나요? 네? 저의 케어. 오늘 잘 봤어요, 많이 자는 거. <웃음> 많이 자다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거 보셨어요? 아 열심히 일했죠. 어, 네. 어, 어, 열심히 일하고 어. 서프라이즈 너무 잘 받았고 네. 근데 많이 자더라고요. <웃음> 뭐 영상도 보여주고 네. 모니터, 그렇죠. 운전도 해주고, 그렇죠. 물도 갖다 드렸어. <웃음> 물, 어, 물도 물도 주시고, 그렇죠. 네. 임무도 갖다 드리고, 그렇죠. 그 근데 그 첫, 네, 에 네? 아니야. <웃음> 네. 네 저는요. 네, 저도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어 좋아요. 어, 저... 마사지가 너무 좋았어요. 거,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진짜. 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해요. <웃음> 알겠어니 <웃음> 형을 위해서 한번 꾸준히 운동할게요. 마사지를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꼭 힌다트라. 그래서 쎄준이 갈 거예요? 네, 저 어, 근육 다 쌌어요. 아, 다쳤어요? 네. <웃음> 알았어요. 완전히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알죠. 아,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 안전벨트 꼭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 꼭 하라고. 나 <웃음> 나중에 이거 입을 킥에서응 가라고 할때 진짜 가냐? 막 이런 표정을. 가 가세요. 네. <웃음> 바이바이